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현재업이래 끊임없는 고민과 불안. 덩그러니 혼자 떨어져 나온 기분이 엄습합니다. 살다 보면 많은 제약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내 앞에 막힌 장벽이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불안이 행동을 제약하고 제자리에 머물게 만들죠. 패배감이 누적될수록 나는 할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짙게 들이웁니다 하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부터 성인 초기까지 말도 안 되는 변수와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를 놓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문제를 일단 헤쳐나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때 그 시절이 그저 순탄했다고 망각하게 되죠. 야, 이렇게 살아냈는데도 스스로 해낸 것이 없다 생각이 든다면 삶에 대한 내성이 쌓이며 성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민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으며 실패하고 무기력에 허덕였고 시간 낭비를 했지만 지금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저 잘나가던 시절이 그립습니까? 그저 매출이 올랐던 상황이 그립습니까? 그저 인맥이 많던 시절이 그립습니까? 그저 어렸던 젊은 시절이 그립습니까? 그저 모든 일이 잘 됐을 때만 그 시절이 그립습니까? 하지만 망가지고 지치고 놓아버리고 싶은 지금도 몇년 후에는 그립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니까요. 상황이 좋고 행복이 찾아왔을 때 누리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때 행복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의무죠. 조금 느릴지라도 나만의 인생 속도를 찾는다면 완주하게 될 것이라 저 또한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는 했지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가 축제고 기회고 타이밍입니다. 자,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